오. 오늘 티어프로 할 건데 뭐 그냥 보편적인 생각대로 좀 올려볼게요. 여기 오링 있었지. 네, 밑에 있는. 자, 오링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자, 조로 대신 2년 루피 내가 올렸나? 네, 조로 대신에. 자, 여러분들. 이거 방송 초반에, 아 이거 영상 초반에 꼭 공지해줘 자 조로 대신, 엠마조로 대신에 자인년 루피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가 제거 진짜 다 비등비등해요 맞아요 이 치, 이쪽 친구들 다 비등비등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영도피를 앞에 놓고 싶어요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은 쓰는 애들만 써요 맞아 맞아 이제 이 이상 다른 애들을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같아아 맞아, 맞아, 여기서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이제, 마르코 상위무한의 킹이 있기 때문에, 마르코가 제일 뒤로 가고, 요거, 네 개는 특징이 뚜렷하잖아요. 울티까지도. 그쵸. 근데 울티보단 요네 캐릭터가 좀난것 같거든요. 여기서 우열을 가리기는 또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A까지는 좀 정리가 된것 같고요. C키는 시키. 사실은 한국 유저들이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B에 두겠습니다, 일단. 자, 우타, 오뎅, 재파 중에서는 음. 우타는 좀 많이 보였던 거 같아요 우타는 많이 보였고요 재파는 제가 뭐 요번에 영상에도 이제 오늘 올라갈 영상에도 나오는데 조로랑 음. 1대1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오. 변신이 풀려가지고 와, 근데 쭉 건드리면 은 이제 변신이 풀리니까 그 수비수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아 그게 너무 좀 아쉽기도 하면서 티어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타 제파 5대는 비슷하게 보는데이제오 5대는 못써요 예, 지난번 뭐. 그 뭐야 인수형 카이도까지 나왔을 때 티어표를 참고를 해보니까 음. 그때는 내가 1위를 샹크스에 났, 났어요 2위가 오링이고 3위가 킹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어두, 바뀌었어요 지금은 일단은 1위는 오링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아. 거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로랑 빅맘이랑 또 1대1을 해봤는데 네. 서로 못잡아요 아 서로 못잡는 거야 네, 서로 못 잡고 빅맘이 좀 많이 좀 유리하더라고. 음... 조로가 살짝 밀리는 느낌? 아 그러면 일단은 오링이 1등인 건 맞는 것 같고요. 피샹이 2등인 건 맞는데 저는 이 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킹은 5위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예요. 제가 아, 봤을 때 인카보다도 킹이 나요. 그리고 로저가 아 씨, 내가 킹보다 뭐 못해요, 로저. 로저 조금 뒤로 가야 될것 같아. 요 로저 인스영타이더보다 나요. 그리고 해저왕 루피가 킹보다 못해요 그리고 야마토가 루피랑버운가요 보로가 3위가요 저는 일단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카이도가 조금 앞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수형 카이도가? 네 지금 이제 슬슬 또 이제 보육성 카이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음... 보이기 때문에 아 얘네 껄끄럽습니다 특히 뭐 오링도 그렇고 뭐 샹크스, 조로 전부 그 회복기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네. 회복불렁이 있기 때문에 음. 까다롭거든요 한번 볼래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카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원카랑 이제 얘네 둘은 진짜 좀 띠띠해 음. 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애매합니다 거의 이제 꼴찌에서 우열을 다투는 그런 느낌이네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샹크스는 이제 뭐 이제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쓸만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모르지 근데 이제 조로가 좀더커 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근 아직까지는 그래도 2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피상이자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시키를 그럼 이 끝으로 놓고 하면 1위에 오링오링이요그 음. 스킬이 벽 뚫고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아 벽을 뚫고 들어가요? 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승만합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엄청 길어요 아... 처음에 나왔을 때물몸이다 뭐다 막 띠띠하다 고 그랬는데 거. 지금 은 거의 뭐 평가가 180도 깊겼거든요 음... 그래서 초패는 진짜 한 일주일, 이주일 이상 써봐야 돼 몰라 필샷, 아, 나는 근데 필샷이 딜빵이잘 들어가니까 근데 나중에 조로가 딜방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뒤집힐 확률이 높아아다 네. 어? 아, 왜, 왜 그래? 저래? 진짜 왜 저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우원의 조대를 어, 자, 여러분 킹은 내가, 제가 봤을 때는 기능성으로 킹만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킹을 굉장히 추천하고 그막 초패 뽑다가 킹 하나 나고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괜찮네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킹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5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캐릭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딜빵 넣는 데는 사실은 지금 보스전 같은 거할때 사실 오왕 루피 같은 거 사실 없고. 루피.. 와.. 루피는 뭐.. 샹크스가 이게 추락할수록 루피는 올라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왕 루피는 저는 진짜 그래도 계속 괜찮다고 라 보고 있어요 꾸준하다 보고 있어요 내가 진짜 못 뽑은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케어도 컨트롤이 안 좋으면 근데 자기 손에 맞는 캐릭터가 있어요 맞아 우타가 응. 그렇게 좋은데 저랑은 안 맞아요 저도 우타 안, 안 맞아요, 맞아요. 우타, 우타 못 쓰겠어 예 네, 맞아 맞아